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안입니다. 꽤 오랜만에 12월 경자월 운세를 이제 녹화를 하게 됐어요. 너무 빨리 올린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아서 좀 늦췄습니다. 많이 많이 늦췄고 9월 초에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상담이 이제 조금씩 많아져서 천천히 이렇게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편집도 꽤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시간 반, 두시간 이렇게 영상을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거의 어쨌든 하루 종일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거의 하루를 꼬박 넘게 투자를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아요, 구독,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어, 여러분들 모두 성인이시니까 매너 있는 채팅이나 매너 있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년이라고 하는 참 쉽지 않은 축축한 달을 지금, 그, 해를 경자년에 이어서 신축년으로 지나가고 있고, 8월 초부터 가을로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9월 7일 기점으로 해서 정유월로 바뀌었고요. 계속 이제 신유술 흐름으로 달려갔었고, 11월이 해월이었죠. 그래서 겨울이 시작이 됐습니다. 드디어 경자월이, 이제, 보이시는 대로 화면에 보이실 텐데, 이 경자월이 크게 음 양력으로 제가 편하게 그냥 보면은 2021년 12월 7일부터 대설이라고 하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 이름 그대로 극강으로 추워지죠. 그리고 1월 5일까지입니다. 2022년으로 달려은 넘어갑니다.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약 10일 정도 임수라고 하는 청관이 힘을 강하게 부리게 되고 12월 18일부터 2022년도 1월 5일에 들어오는 소환 직전까지는 계수라고 하는 천간에 의해서 20일 동안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각 일간별로. 그래서 간목부터 시작을 할 텐데 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금이 강해지는 이 계절 자체가 아직 반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가을 절기가. 근데 이제 겨울이 들어오면서 역시 경자. 경신 혹은 경진 중에 이 경자라고 하는 금이 여전히 금균이 남아 있는 채로 신축년의 기운 속에서 금균이 아직 남아 있는 이 달을 갑목부터 이제 영향을 받게 되니까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셔야 돼요. 우선 이런 베이스가 있다는 거꼭 염두를 해두시고 이제 첫 번째 갑목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상 실시간 방송이 끝나고 나면 그 아래쪽에 타임라인 고정 댓글이 있어요 타임라인을 꼭 클릭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그 파트부터 다시 복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세는요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간혹 중화 사주인데 어떻게 봐야 하느냐 라고 이제 질문이 올라와요 중화는 말 그대로 중화입니다 굳이 꼭 구분한다면 또 거기서 신강신약을 나눌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어요 보통 일반 분들은 사주가 치우쳐져 있습니다. 일간 입장에서 인성이 많거나 비겁이 많다 그러면 보통은 신강으로 보시면 되고 신강 신약 나 되게 애매하다 어,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본인 성격을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 돼요. 그냥 좀 알아서 잘하는 스타일이다 간섭 싫어한다 그러면 신강이시고 주변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 나는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신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몸이 약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몸이 약하고 건강하고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신강한 분들 가든 체격이 좀 좋은 편이 많죠. 자, 경자월 한번 볼까요? 간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목을 보면요. 음, 우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옆에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제가 원을 잘못 그려서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자, 이렇게 경자, 신축년이죠. 청간 모두 지금 금기운이죠. 그리고 금의 창고인, 금의 고지인 신축년 속에서 우리가 경자월을 맞이했단 말이죠. 음, 갑목 입장에서는 이 경자월이 청간에서 편관에 에너지가 들어온 셈이고 그리고 정인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달입니다. 차가운 자수가 들어왔지만 조화와 균형이 잘 안된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수가 요 음, 목일간인데 토가 만약에 많은 분이 계시다고 전제를 해볼게요. 토가 즉 재성이 많아요. 간목 입장에서는 이 경자월이 들어왔을 때, 이 토를 치워줄 수 있는 자수의 역할은 반갑게 다가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자수가 바로 식상작용을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막막해질 수 있어요. 토가 많은 간목분들은. 요런 이제 특이 케이스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신강신약으로 나누어 봤을 때 신약한 분들도 그렇지만 신강한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리해 줄수 있는 달이에요 특히 건강 그리고 직장과 관련해서 놀랄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이걸 저희가 어려운 말로 관제수라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뭔가 토와 화를 봤을 때 토가 바로 재성이고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금기운이 관이에요. 그리고 토, 토 말고 이제 화, 화기운 따뜻한 거. 이게 식상이죠. 당연히 겨울로 접어들으니까 식상 자체가 무력화되는, 무력화되는 흐름일 것이고, 이게 식상이 무력화되니까 당연히 재성도 무력화가 되는 달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관은 조금 얘기가 다르거든요. 관은 이제 정관인 신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자월 들어서 장생지에 놓이는 부분이고, 평관인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 경자월에 놓인 부분은 사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2월달은 목이나 수기운이 부족한 이 신약한 간목 분들 입장에서는 목이 약하니까 이 수기운이 들어와서 식상화를 제거를 해주니까 신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음 불이 많은 케이스가 아니면 불리해 줄 수가 있고 불이 많다, 식상이 많다, 그러니까 뭐 병화 4화, 아니면 오화 이런, 불이 많으면 그걸 제거를 해주니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경금 편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건강 이상이 온다거나, 또 관제수 발생 가능성을 있죠. 신강한 케이스는 차가운 글자, 겨울 글자와 봄 글자가 적절하게 안정화되어 있는, 그걸 이제 신강한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관제수나 이런 것들은 피하기가 좀 어려운 달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굉장히 소수예요. 소수고, 음, 기간별로 또 나눠보자면, 신강한 간목분들, 이게 수나, 겨울 글자나, 목 글자, 봄 글자, 그러니까 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도 해당이 되시겠죠. 이분들에게는 특히, 적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신강한 분들, 수나, 목이 적절한 분들, 이분들에게는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기니까 금전,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나요. 화식상과 그토재성에게 해롭게 이번 달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임수가 이렇게 영향을 부리는 이 10일 동안은 더 확실하게 그렇게 흘러가실 것이고 그 다음 20일 동안 이 개수, 굳이 나누자면 편인이고 앞에 10일 동안이, 뒤에가 이제 정인 역할이죠. 어, 차갑죠, 이 자수가. 그래서 신강한 분들께는 양지 환경이 아니라 음지 환경이 펼쳐져서 일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금전 활동이 막히는 부분이고 사람이 떠날 수가 있고 내가 처음에 잡았던 계획들이 실현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약하신 분들은 화에 해당하는 식상. 네, 신약은 수나 목이 약한 케이스예요 여름에 태어나셨다거나 또 가을에 태어나셨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시겠죠 이 신약한 케이스에서는 좋은 케이스가 딱몇 가지 안 되죠 화, 식상 많거나 아니면 이제 톡, 재성이 많거나 이건 이제 재성이죠 이렇게 많은 케이스만 좋아요 없애주니까 일간을 약하게 하는 인자를 없애주니까 그 나머지는 그다지 좋다고 느끼기가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음, 우선 이게 목일간이기 때문에 간목일간 분들 자체가 금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게 용신으로 쓴다거나 또 시신으로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 경자월에는 음 어찌됐던 건강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생계 문제 또 직장에서의 불리한 변동 또는 어떤 조사를 받는다거나 관제 어 세무조사 같은 거 혹은 편법이나 위법에 해당하는 일들을 회사 차원에서 버리게 되어서 같이 이제 한 운명을 같이 한다거나 또 빨리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조직을 찾아봐야 한다거나 요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대충 이게 정리가 좀 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계속해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고요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우선 목일간 분들께는 금기운이 그래 좋은 편안한 기간은 아니에요 이걸 이제 기회로 쓸수 있는 사주 구조가 굉장히 희박할 뿐더러 거의 대다수의 목일간 분들께는 이렇게 경자나 경신이나 경진으로 들어오는 그 대운이나 세운이 있을 경우에 더 번잡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 그것도 지금 현재 그 신금이 힘이 있는 신축년이고 그리고 축축할 뿐더러 경자월이라고 하는 달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성이 아주 강하죠. 금기운이.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와 있고 에너지가 그리고 편인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와서 이 을목일관 분들께는 병지 환경에 놓이는 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천일기인 역할을 해주긴 한데 달일 뿐이라서 이게 세운이나 큰운이 아니라서 달로 보는 천일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게. 음. 우선 이렇게 관성이 커지다 보니까 제압을 많이 받고 간섭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통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첫 번째 구간으로서 12월 7일부터 약 10일 동안 임수라고 하는 정인의 에너지 통제를 받고 20일 동안은 편인에 해당하는 계수 즉 12월 18일부터 1월 5일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신강신약에 따라서 조금 나눠 줄 수가 있는데요 음, 우선은 그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신강한 케이스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목 응결이 되는 즉 수와 목이 강한 경우에 을목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금균이 너무 없고 또 이제 이 금을 용신으로 볼수 있는 특이한 구조인 경우에만 직장 상사의 도움이 들어와서 승진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괴롭혀 왔던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들을 이번 달에 편안하게 이제 걷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서 굉장히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말 대부분의 신강 신약 떠나서 대부분의 분들께는 만사가 좀 번잡스럽고 흉해지는 흐름 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고 구조만 빼고는 거의 신강 신약 다 같아요 수목이 약한 경우가 신약이 되겠죠 특히 신약하신 경우는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한달 내내 초조해지고 그리고 성급하게 뭔가를 이제 판단을 하고 섣부르게 뒤를 보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돈을 빌려준다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준다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보증 금지. 그게 이제 신약한 분들께 해당이 되는 조언이고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해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특히 윗사람, 그러니까 상사죠. 이상사의 방해를 크게 받아요. 그러니까 찍히는 거죠. 직장에서 직장에서 이제. 예쁘게 봐도 무자랄 판국인데 상사의 눈에 이제 이렇게 눈밖에 나거나 해서 직장에서 좌천이 되거나 원치 않은 곳으로 발령이 되거나 보수적인 기관인 경우 혹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조직을 찾아서 내가 스스로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강한 케이스에 좀더 말씀을 들어보자면 신강 신약 다 해당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신강이 조금 더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성분들은 특히 결혼을 하신 경우 남편과의 사이에서 가정 불안나 남편의 어떤 오해가 될 만한 상황이 본인에게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관성은 남성들에게는 또 자식운도 돼요. 그래서 남편 그저즉 그렇죠. 지금 현재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자식으로 인해서 장성을 했던 나이 어린 자식으로 인해서 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물어줘야 되는 어떤 재산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필요하고 금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소수의 사주를 빼고는 거의 큰방해 흐름이 좀 번잡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강하신 분들은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구간 있죠 12월 7일부터 이 12월 17일까지는 임수가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독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좀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을목일간을 친구로 두고 있거나 또 가족으로 두고 계신 분들은 을목분들을 조금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한달 동안의 흐름을 먼저 미리 몇달 앞서 살펴봤고요 조금 늦추기는 했는데 예,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제 해석법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전달드리는 것은 그냥 이제 대입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아, 요런 거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정도로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아, 이제 보시면 신축년의 경자월이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관입니다. 형태로는요. 그리고 병활관 입장에서는 태지 환경에 놓이는 그런 달입니다. 우선 이 천관에 들어왔다고 하는 편제를 한번 볼 텐데 이제 재성이 강해지죠. 그러면 신강한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즉, 목이나 화가 강한 신강한 또는 신왕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좋은 달이 되죠. 특히, 재와 관을 끌고 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예와 또 회사에서의 그런 관직, 다른 사람들과의 타협하는 인자들이 좋아지는 쪽이죠. 그래서 신강한 분들께는 명예도 높아지고, 인기도 높아지고, 좋은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신약하신 분들께는 반대라는 거죠. 우선 여기 보시면 경자월의 흐름이 양력으로 12월 7일 아침 6시 56분경부터 대설이라고 하는 절기로 인해서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1월 5일 2022년도로 넘어가죠 달력은. 저희는 양력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사주는 절기로 본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이때 저녁에 소환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서 그 달이 끝나요. 그래서 신축월로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보는 경자월에서 첫 번째 흐름. 12월 7일부터 약 10일 동안에 이 임수라고 하는 편관이 짧지만 병화일간 분들께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거기서도 또첫 번째. 이 신강한 즉 목이나 화가 강한 분들 이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명예운이니까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겠죠 그리고 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가정평화가 평화롭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약 20일 정도 12월 18일부터 1월 5일까지에 계수라고 하는 정관이 영향을 이렇게 미칠 텐데 역시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 목이나 화가 강한 케이스 이때는 직장운 뿐만이 아니라 금전운도 강해지고 제관을 끌고 와요 그냥 관만 딸랑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제관을 그것도 경자월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자월도 그런 의미가 있고 경신이 월일, 경신이죠. 또 이제 경진. 지금 온 것은 이세 가지 중에서 여기 경자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신자진을 끌고 오게 되면 은 바로 관을 끌고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재, 관. 금기운이 재고 수기운이 관이에요. 재와 관을 끌고 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경자월이 유리합니다. 누구에게요? 신강한 분들께. 여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신강한 병화 분들께는 아주 좋은 흐름이다 그리고 신약하신 분들께는 반대 의 흐름 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약한 케이스는 목과 화가 강하지 못한 나머지 글자들이 그럼 강하겠죠 토 아니면 금 그러니까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혹은 겨울에 태어나신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은 말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힘을 못쓰는 달이고 특히 직장에서의 불안한 변고, 변동운이 오거나 그리고 남성분들께는 아무래도 관이 이제 자식이 돼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걱정, 근심, 또 여성들, 여성분들은 직장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결혼을 하신 분들은 남편으로 인해서 고민이 깊어지는 달입니다. 첫 번째 구간, 이 12월 7일부터 17일까지의 신약한 분들 흐름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직장에서의 부정적인 직장 변화가 많아지고 그리고 건강운도 하락할 수 있는 흐름이고요. 그 다음 12월 18일부터 1월 5일까지 이때 신약하신 분들은 역시 목과 화가 약한 경우 건강은 계속 떨어지고요. 그리고 직장은, 금전은, 장사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불안정해지는 흐름입니다. 이걸 꼭 이렇게 보지 않으셔도 제가 새 화면을 열어서 또 설명을 또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가 사주를 볼때 재와 관을 봐요. 근데 이제 재 같은 경우는 금이죠. 그리고 관은 병화일관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재성 그리고 관성 이렇게 봤을 때 정제가 바로 신금이죠. 근데 지금이 경자월이죠. 이제 재와 신자진으로 관을 끌고 온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이 자라고 하는 환경지 자체가 우리가 정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생지이고 그리고 편제 현재는 경금이죠. 이렇게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 경자월이죠. 이 자라고 하는 환경지는 바로 사지가 된다는 거죠. 장생지와 사지에 이렇게 각각 놓이죠. 그리고 정관, 정관은 계수. 처음 이야기 드린 게 아닐 거예요. 계속 꾸준히 달마다 드리고 있었으니까. 편관은 임수죠. 이렇게 또 경자월이죠. 4월이라고 하는 환경지가 여기서 이제 왕성해지죠. 걸록지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여기서는 평관 임수에서는 재왕지가 되는 흐름이죠.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관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거죠. 재화관을 끌고 와서 그다음 이제 식상도 보시면은 이 식상이 바로 토입니다. 자 먹고 사는 부분에서 상관 바로 기토죠. 기토 입장에서 자 상관 그리고 경자월, 이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편제죠. 절지에 놓인다는 거죠. 이 기토 상관 입장에서 절지. 그리고 식신 무토, 이 무토 입장에서 경자월이죠. 어떻습니까? 태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절태지로 인해서 이렇게 식상관이 무력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하신 분들께 식상이 무력화되는 거랑 신강하신 분들 입장에서 병화 입장에서 이 식상이 무력해지는 것과는 아주 땅끝 차이죠. 그 재성 그리고 관성 이렇게 봤을 때 재관이 살아나는 달이라 신강분 한 분들께는 유리해지는 흐름이고 아무도 신유술로 흘러가니까요. 이번 달 자체가 이렇게 신유술로 흘러가게 되면 재성이 강해지는 부분이니까 제가. 강해지면 신약하신 분들께는 더 일간의 힘이 더 약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신강한 분들께는 아무래도 식상이나 재어의 운동성 자체가 반가운 흐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강한 분들께는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병, 이제 병화분들 다음으로 제가 정화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음, 본인이 신강한지 신약한지 그거 꼭 구분하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중화가 된 사주는 꼭 나눈다면 또 운쪽으로 나눌 수는 있는데 굳이 나누지 않으셔도 운의 기복이 그다지 없는 것이 중화니까 중화는 중화 나름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신강 신약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대입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자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번 달은 경자월이기 때문에 경금이 힘이 있습니다. 신자진 즉 경자, 경신, 경진 이 중에서 경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경금이 힘이 있는데 천간에서는 정제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이 정제라는 경금 자체는 신금 편제를 업고 들어온 달이기 때문에 기회를 그리고 금전을 많이 끌고 온 상황입니다. 또 편관자수가 이 지지로 들어온 상황이죠.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인 달입니다. 첫 번째 구간으로서 정관에 해당하는 임수가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약 10일 동안 영향을 정화에게 줄 것이고 편관에 해당하는 개수가 12월 18일부터 1월 5일까지 약 20일 동안 영향을줄 것입니다. 신강한 분들께는 크게 발복하는 달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동안 노력을 해왔던 것이 즉 목이나 또 화가 강한 신강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성에 해당하는 이 금기운과 그리고 관성에 해당하는 수기운을 재관이 크게 발전하는 달이 되고요. 이첫 번째 구간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임수의 영향이 있다고 했는데 신강하신 분들께는 인기도 높아지고 또 금전에 대한 기회도 상당히 많아지는 흐름이고요. 그 다음 12월 18일부터 1월 5일까지는 개수 평관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주구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갑작스러운 인연과 갑작스러운 만남, 좀더 어, 계획이 없었던 정말 갑작스러운 좋은 기회들이 우르르 쏟아진다는 거죠. 평소 이직하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분들 이 구간에 소개를 받는다거나 면접을 볼수 있는 기회를 우연히 얻게 될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다가 만난 생각지 않았던 별 기대하지 않았던 인연으로부터 좋은 사업주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약하신 케이스 신약이라는 것은 목과 화가 약한 케이스죠 즉 식상이 강하거나 또는 재성금이 강한 가을에 태어나셨다거나 아니면 겨울에 태어나신 정화일간 분들께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많아도 그래요 목과 화가 그래서 약해지죠. 일간에 힘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이번 이 경자로서 이번 달에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힘이 더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늘어나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구간에서는 즉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의지를 해왔던 나의 연인, 혹은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배신을 당할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장기간 밀어붙였던 계획들이 실현이 되지 않아서 크게 좌절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해왔던 것들을 이 신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구간에서는 7일부터 17일까지죠. 신약한 케이스는 어, 다 이제 완성을 한 단계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평상시 답지 않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거나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상처 입히는 말을 상대방에게 한다거나 나 답지 않은 행동을 해서 이월 초반에 중순에 해당하죠 초에서 중순에 해당하는 이 기간에 나 답지 않은 선택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후회할 만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뒷 구간이 18일부터 이제 해가 넘어가서 1월 5일까지죠. 그래서 이 행동으로 인해서 월초 중순의 행동으로 인해서 스스로 신용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자멸에 가까운 후회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경우에따서선 그럴 수 있는데 기회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일을 벌이다가 회사 이직 같은 케이스 현 회사에서는 퇴사를 이미 진행을 하고 일주일 있으면 퇴사를 하는 시점이죠. 그런데 새로운 회사에서의 채용이 갑자기 내부 사정으로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화일관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구간입니다. 물론 이제 딱 떨어지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제 머리에서 나온 이제 이런 대입 상황이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 보기 클릭하셔서 제목 오른쪽에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 있어요. 그거 클릭하셔서 상담 신청 꼭 정독하셔서 읽어보신 다음에 저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전화를 드립니다.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석을 좀 해봤는데 신강한 분들이 거의 좋죠. 근데 이제 신약한 분들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자월 자체가 해석법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고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지금이 신축년이고 이제 경자월이죠 저희가 보는 달 자체가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식신이 천간에 들어온 달이고, 정제가 지지에 들어온 달입니다. 그리고 무토일간 자체가 태지 환경에 놓이는 달입니다. 이렇게 또 기간을 또 나눠서 보자면, 양력으로 12월 7일부터 약 10일 동안은 이 편제라고 하는 임수가 영향을 무토에게 끼치고, 나머지 20일 동안 12월 18일부터 1월 5일까지는 바로 정제에 해당하는 개수가 20일 동안 영향을 부리게 됩니다. 어, 식신이 들어왔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좋은 식신이 될 수도 있고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식신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따져보자면 전체적으로는 어찌 되었던 이게 경자이기 때문에 식상에 해당하는 금 경금이 바로 이 재성 정제에 해당하는 수를 깔고 있는 형태죠. 그리고 음지 환경으로 지금 돌아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됐던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게 되는 즉 결과치가 펼쳐지는 달입니다. 정제 재수 이 자수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될게는데 우리가 금전에 대한 기회를 얻었을 때 금전과 명예를 한꺼번에 얻는 경우가 있고 금전만 말 그대로 얻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는 금전만, 금전 기회만 얻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남성분들 입장에서 보면 은이 재성에 해당하는 수가 여성에 대한 운도 되죠. 그런데 돈과 여자가 같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명예로 연결되기는 이번 달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애 기회는 있었지만 결혼까지는 연결되지 않더라. 혹은 말 그대로 경제적인 기회는 얻었었는데 실질적인 감투가 연결되지는 않더라.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그럼 신강한 분들은 어떤 흐름이냐면 이번 달에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식상금이나 또 재성수가 용신인 케이스인 화와 불화 그리고 토가 강한 무토 분들 즉 이게 바로 신강한 경우가 해당이 되죠. 신강한 경우 이 신강하신 분들은 이번 달 자체가 좋은 흐름이에요. 근데 신약하신 케이스 그러니까 화, 토가 약한 무토 이분들은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는요, 7일부터 17일까지 엄청 바빠요. 임수 편제 영향으로 인해서 무척 바빠집니다. 할 일이 늘어나고, 새로운 일거리를 맡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장하는 운 역할이거든요. 정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바빠지고, 또 여기서 바빠진다는 게 그냥 바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토 입장에서 임수의 영향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을 벌면 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어, 위장장애, 위장병 생깁니다. 금이 수를 깔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나의 부하직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탈이고 또 본인의 어떤 좋은 이런 재능들이 어 직장에서 신나게 기회를 얻도록 굉장히 빛이 많이 나는 그런 기회들을 끌고 오는 자신의 오롯한 이 능력만으로 쟁취를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신강하신 분들은 좀 속은 쓰리지만 오랜만에 물이 들어왔으니까 노를 젓자 라고 해서 정말 바쁘게 지내실 것 같고 그 다음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장장 20일 동안 이 구간 안에는 나를 괴롭혔던 상사가 있었다 그럼 그 상사가 멀리 갑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건물에서 이 해당 내가 정말 싫어하는 자리에 내 책상이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완전 다이렉트로 이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너무 막 사람들이 번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복도 쪽에 내 자리가 있어서 일 집중이 잘 안돼요 근데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는데 이런 방해가 되는 환경이나 방해가 되는 대상들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신강한 분들께는 그 효과가 좀더 큽니다 신약하신 분들 즉 여름이나 여름 글자나 흑 글자가 적은 분들 이런 분들은 원하는 대로 가시기가 좀 어렵죠. 신강하신 분들께만 특히 경제활동 기회, 뭐 내가 바빠지면은 아주 행복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아주 좋은 식신 경금이 들어오는 달이고요.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혼을 꿈꾸시는 분들은 연애 전선에서 그 여러 사건사고는 많겠지만. 이세를 바라시는 상황 같은 경우 이세를 끌고기는 어려운 즉 관을 끌고기는 어려운 거죠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빠지면서 연애운도 함께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 무토일간 분들께는 여러 가지로 좀 야근도 많고 또 본인이 앞에 나서야 되는 상황도 많고 그렇게 흘러갈 것인데 또 다른 쪽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재와 관을 봤을 때 재성이 수기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자월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왕성해지거든요. 그러면 관성은 어떤가? 관성은 또 그렇지 않아요. 관이 바로 목기운이죠. 목기운은 여기서 불안정해지는 거죠. 사람들과 타협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불안정해지는 부분이고 아니다 싶으면 또 이제 다른 생각 막할수 있어요 아 너무 바쁜데 이거 어떻게 사람을 더 뽑아줄 수 없나요 이게 잘안될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의 이 기회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쓰셔야 돼요 적절하게 건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위장병 그래서 이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 일은 엄청 많지만 그 일하는 환경을 내가 장악하기는 어렵더라 그게 바로 이 경자월의 환경이거든요 또, 식상에 해당하는 금도, 우리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경자월이기 때문에, 이 자월 환경지에서, 상관은 장생지에 해당이 되겠지만, 식신, 그, 경금 입장에서 보면 사지가 되기 때문에, 식신을 또 펼치긴 또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정제 이 자수, 이 경자월의 이 자는, 관을 못 달고 온다는 거, 관인 목을 못 달고 와요. 관에 대한 효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말 그대로 돈 버는 효과 일시적인 기회가 많이 들어오고 또 부수입이 또 많이 늘수 있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통장만 불려지는 달이에요 그래서 결과치를 볼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바쁜 달인 만큼 12월 화이팅 하시고요 무토열감 분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약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운 내시고 신강하신 분들은 아 좋은 달이 왔구나 만세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또 다음 일간 찍으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현재 신축년에 경자월을 맞아 드렸고요.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천간으로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편지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고 그리고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인 달이 되겠습니다. 이 자수 환경 자체가 기토일간에게는 천일기인 글자도 이제 이 환경 자체가 천일기인의 환경지도 되죠. 그래서, 신강하신 분들과 신약하신 분들로 나누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생해주고, 그리고 일간의 그 강한 부분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하신 분들께는 오히려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어, 화나 또 토가 강한 신강한 분들, 즉, 여름에 태어나신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신강하신 분들을 향해, 그 한에서는 경금, 이 상관이 힘이 있어야 좋아요. 그래서 사주 균형이 경자월로 들어올 경우에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경금 자체가. 그래서 균형이 맞아들어가는 부분이고 기토일간에게 아주 좋은 기회들이 들어오죠.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구간으로 약 10일 동안 정제에너지인 임수가 기토에게 영향을 부리는데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죠. 그리고 절기로 보는 부분이지만 있 편의를 위해서 양력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우선 만물을 자라게할수 있는 임수가 들어온 상황이라 대략적으로 신강한 분들께는 한달 내내 좋은 흐름이에요. 이첫 번째 구가 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그리고 개수가 이제 편제로서 약 20일 정도 신강한 분들께는 12월 18일부터 1월 5일까지 목돈이 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큰 돈. 이것도 역시 노력이 그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들어오는 금전기회 그리고 금전의 결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과 토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신강한 분들께는 아주 좋은 기회들과 또 금전의 보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달이 있긴 합니다만 신약하신 분들께는 어떤 상황이 되는가 그것은 화와 그리고 토가 약한 기토일간에게 해당이 되는 셈이죠. 즉 봄에 태어난 분들은 좀더 세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 뭐 봄이 아니더라도 겨울에 태어나신 차가운 계절에 태어나신 기토일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 물론 가을에 태어나신 이 깃털관들도 해당이 되죠. 즉 화토가 약한 경우입니다. 이 신약하신 분들께는 사주 균형이 맞지 않아서 같은 경금을 달고 오더라도 경호나 경술월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서 경자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달이라고 하는 거죠.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인 이 12월 7일부터 17일까지는 신약한 기토일간 분들께는 대인관계라던가 또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기회를 가로채임을 당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이제 그 뒤에 펼쳐지는 12월 18일부터 1월 5일까지의 개수가 이게 편제로서 영향을 끼치는 이 기간에서는 대인관계가 좀더 나의 결실을 막고 흐름을 방해하는 작용으로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개수 가 자체가 하늘에서 내리는 스프링쿨러 같이 이제 빗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약한 분들께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하신 경우에도 목기운이 많은 경우는 좀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액대 많은 형식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 분들도 양극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 중화인지 중화면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굳이. 신약한지 신강한지 그것만 나누어서 좀더 디테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세는 맹신하지 마시고 항상 참고 삼아서 계획에만 잘 적용해 주시고요. 제 해석법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음 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번 달 지금 보시면은 신축년에 경자월이죠. 그래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상관입니다.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사지환경에 놓이는 환경입니다. 우선, 짐작하셨겠지만, 이 천간으로, 이렇게, 신금과 경금이 펼쳐진 달이잖아요. 신축년 속에 속해 있는 경자이고, 음지 환경으로 들어섰습니다.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이 식상, 수기운이 용신인 경우에는 좋아요. 근데 그 나머지는 크게 빛을 보기 좀 어려운 달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구설이나 시비가 내 친구나, 같은 경금이기 때문에 내 가족, 즉 형제도 포함되겠죠. 형제, 자매 이분들로 인해서 구설이나 시비나 관제수에 얽힐 수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이 될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저와 같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수가 부부궁에 해당하는 남편자리인 불기운, 화기운을 이제, 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달입니다. 모두에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 흉하게 작용하는 달은 아니라는 거죠. 모두에게. 100%라는 건 없어요. 우선 첫 번째, 지금 보시면, 임수가 약 10일 동안, 식신의 이 오행이, 천간이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관운이 약 20일 동안, 18일부터 1월 5일까지죠. 이렇게 영향을 부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첫 번째 구간 10일 동안 들어오는 임수 구간으로 인해서 신강한 분들께는 식상 수기운이 용신인 경우에는 좋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신약한 분들께도 기쁜 달이 될 수는 있는데 신약한 분들은 토나 금기운이 약한 분들에게 해당이 되죠. 경자가 약한 경우에는 금과 그리고 여기 수 기운을 같이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금생수 작용이 우선은 있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우리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좀 번잡스러운 달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또 다른 식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이경검일간 입장에서는 재성이 우선 떨어지죠. 재성이 목기운이잖아요. 정제가 뭡니까? 을목이고 편제가 간목이에요. 지금이 경자월이기 때문에 간목이 편제 입장에서는 목욕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을목 입장에서는 이 자월이 병지다 보니까 재성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관성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과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관성은 바로 화기운인데 정제가 정화잖아요. 근데 지금 자월이다 보니까 절지, 그러니까 무력화 되는 거죠. 그리고 편제도 마찬가지. 편제는 병화잖아요. 이 병화 입장에서 우리가 자라고 한다면 태지. 그러니까 재관이 불안정해지면서 관 자체가 떨어지는 이제 무력화된 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신약하신 분들께는 아무래도 그냥 금생수 역할만으로 이번 달은 조금 숨 쉴만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는 그래요 전체적으로는 구설수, 시비수 또 어떤 불화를 끌고 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대로 세웠던 어떤 일정들이 잘 되지 않고 또 특히 이 구간 두 번째 구간 개수가 영향을 미치는 12월 18일부터 1월 5일까지의 이 기간에 경건 분들은 아무래도 옛날 사람들, 옛날 일과 다시 대면을 해야 한다거나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해서 감정 소모가 또 감정 시비, 싸움, 다툼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용신을 수로 둔 신강한 분들이 아니고서는 대체적으로는 이런 구설 시비에 많이 휩싸 수가 있고 신약하신 분들도 크게 뭔가 이제 돈을 많이 번다거나 이런 쪽이 아니라 그나마 가을 동안 시달렸던 부분에서는 좀 해방이 되신다는 거죠. 경쟁이 치열했던 부분에서 좀 풀린다거나 이 정도로만 오늘 해석을 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현재 신금이 힘이 있는 신축년, 그리고 경자월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천간에서는 이 신금일간 입장에서 겁제가 천간에 들어온 달이고, 식신에 해당하는 자수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장생지에 놓이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자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강한 분들, 즉 토나 금이 강한 신금 분들은 이제 어떤 사기, 사기에 노출되거나 이성관계에서도 좀 헷갈리게 하는 일을 당하신다거나 의심이 많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첫 번째로 우선 신강 신약 제가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토나 금이 많은 경우 그러니까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도 신강에 해당이 되시는 거죠 당연하게 이런 경우에는 이 경금이 강하게 신자나 그러니까 어, 경 경자 경신 또 경진 이 중에서 경자 올라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경금이 힘이 있는 거예요 경금이 힘이 있으면 겁제가 힘이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십이수 또는 사고수 뭐 다친다거나 어떤 기계라던가 또 차량을 타고 가시다가 접촉사고가 가볍게 일어난다거나 이런 세부치로 인해서 내가 다칠 수 있는 운이 이번 달이에요 그러니까 신강하신 분들께만 해당되는 거죠.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첫 번째 구간이 임수라고 하는 상관이 영향을 이제 미치는 10일 동안의 구간인데 이때 신강하신 분들, 내가 만드는 아이디어 때문에 혹은 남성분들이나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대다수의 현대 여성분들께는 내 아랫사람, 즉 부하 직원 때문에 혹은 여성분들은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일을 그런 사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음, 신강신약으로 나눴을 때 신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건 사고가 초반에 좀 몰려 있고요 그리고 12월 18일 쪽으로 거의 가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위기를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두 번째 구간이 제 개수라고 하는 식신이 20일 정도 12월 18일부터 1월 5일까지 영향을, 심근분들께 영향을 미칠 텐데,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강이, 컨디션이 좀 어려워진다거나 건강 악화 혹은 어떤 일을 내가 해명을 해야 되는 억울한 일에 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명을 쓴다거나 어떤 일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신강한 분들께 연달아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한 분들은 요말 그대로 토나 금이 약한 경우거든요. 특히 이제 겨울, 그리고 봄기운, 그리고 불기운이 많은 경우가 바로 신약한 경우인데 이렇게 경자월로 금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은 오히려 기쁜 일들이 좀 많아요. 신약하신 분들은 특히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음 신약한 분들께도 여러 가지 운이 올 수가 있었잖아요. 그동안 이제 쭉 운이 흘러온 걸 보면 은봄 글자가 온다거나 여름 글자가 오는 재관이 오는 것보다 이렇게 금이 강한 운이 오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일간의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좋은데 이 신약한 분들 중에서도 더 좋은 운으로 어 이번 달을 겪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화, 즉 관성이 많은 분들 이분들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화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애초에 그 세력 자체가 신금이 아주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신금에게 힘을 실어다 주는 달인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신약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살펴봤을 때 나쁜 일보다는 도움을 받는 일이 좀더 많고, 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보다는, 사업상 조심해야 될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도와주는 흐름 또 저절로 방해 요소들이 빠지는 흐름으로 이번 달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분들은 신강한 쪽이고 금기운이 많은 분들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어, 이분들은 내가 갑자기 선택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함정에 걸려든다거나 어, 직장에서도 어떤 정치 라인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줄을 잘못 서서 아탁 잘못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는 달이에요. 그 연애우는 음, 그다지 좋은 달은 아닙니다. 미혼남녀분들 말씀드리자면 자, 이렇게 이제 여러가지 상황을 두고 대입을 해봤는데 제 해석법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마지막 일간 찍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신축년의 경자월입니다.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신강 신약에 따라서 크게 길과 흉이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이고요. 재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달이에요. 금기운과 수기운이 연달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식상에 해당하는 목이 분리해 줄 수가 있죠. 특히 신강한 케이스 즉 금이나 수기운이 왕성한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번 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금이나 수기운이 약한 분들 이분들에게는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재관이 이제 무력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성이 바로 불기운이고 관성이 토입니다. 화가 튼튼해야 관이 좋아지는 부분인데 이번 달에 재관이 무력화가 되는 그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첫 번째로 임수가 비견이 이 10일 동안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이후인 18일부터 1월 5일까지는 겁제 개수가 20일 동안 영향을 미칠 텐데 12월 7일부터 17일까지의 구간에서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 즉 금이나 수기운이 강한 분들 겨울이나 가을 글자가 태어난 달 위주로 세력이 있는 분들 이분들은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남자들은 자식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경제적인 기회를 박탈당한다거나 금전 문제가 또 예상이 될수 있어요.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신 경우에 남편에 대한 문제 또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 시름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해당하는 요 18일부터 1월 5일까지 흐름에서는 신강한 분들은 계속 연달아서 경제적인 그런 금전 기회 문제들 또 자식이나 어, 부인에 대한 건강 컨디션 문제 또는 남편과의 여성분들 같은 남편과의 사이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신약하신 분들은 계속 좋은 흐름입니다만 특히 유나 이제 축이 있다 원곡에 그럼 이제 더 좋은 흐름을 탈수 있어요 신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극과극으로 나눠지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사건 사고가 많은 가운데서도 본인이 계속 추진하고자 밀고 나갔던 일들의 결과, 결실 이런 것들이 목표대로 바람직하게 추진이 되는 부분이라 보람이 있고 다만 음, 신약하신 분들께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이라는 거죠. 신강하신 분들은 좀 불리하게 방해 작업이 많이 들어올 수는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각자의 입장이 모두 다르시되니까 중화는 운의 흐름을 타지 않으니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신약하신 분들은 와 괜찮다 나는 이제 봄에 태어났다거나 여름에 태어난 임수일간이다 시면 요번 달은 좀 기대할 만,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셔서 추운 음글자들이 세력을 좀확실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마지막 일간 찍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개수일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현재 신금이 힘이 있는 신축년 하반기, 그리고 이제 경자, 경자월이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비견이죠. 그래서 개수일관 자체가 걸럭지 환경에 놓이는 달인데, 우선은 이 자수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경자월이기 때문에 경자, 경신, 경진 중에 하나로 들어서 경금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이 굉장히 강한 연도와 달이 되는 셈이죠. 이 자수의 환경으로 인해서 식상을 도와주지는 못해요. 저 자수가 물은 물인데 수기운이지만 수생목을 해주는, 즉 식상을 생해주는 글자가 아니라서 오히려 개성인 화를 극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강한 분들께서 조금 더지위를 쫑긋하고 세우고 이제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경자에 들어있는 이 수기유는 철분이 많아요 말 그대로 금이 강하니까요 그래서 신강한 분들 즉 금이나 가을 글자나 겨울 글자가 강한 신강한 계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다 안 그래도 이게 강한데 철분이 많은 수균으로 인해서 욕심이 커지고 그리고 금전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안위를 좀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 인상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대인관계에서 마이너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한 케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금이나 수균이 약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이분들에게는 대체적으로 아주 좋은 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금이 이제 강하게 들어와서 근데 그 중에서도 더 강하게 좋은 체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름에 태어나신 계수일관 그러니까 화가 많은 경우 화라는 것은 여기서 재성이죠 재성이 너무너무 많은 약한 계수일간 분들 이분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기간을 쪼개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7일부터 이제 저는 편의상 양력을 쓰는 거지, 이제 절기 중심으로 보는 거고요. 양력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약 10일 동안 임수라고 하는 겁제가 개수에게 영향을 주는 기간이 있었죠. 요 기간 동안에는, 아 이제 신강한 분들, 아까 제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내 것을 인색해서 아끼려고 하다가 주변 가족이나 내 자식이나 친구나 동업자가 내 것을 뺏어가거나 내 것을 다 써버릴 수 있어요 물론 쌓아 놓은 돈도 의미하겠지만 어떤 기회도 포함이 됩니다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오디션에 이제 뽑혀야 되는 상황 입찰을 받아야 하는 상황 여기서 경쟁 회사에게 내가 내 기회를 소진을 당하고 뺏길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12월 18일부터 1월 5일까지는 이제 비견에 해당하는 개수가약 20일 동안 영향을 미칠 텐데 그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성이 무토 잖아요 정관이 무토 이 무토를 개수가 들어와서 무슨 작용이라면 무게합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합거를 당해버리죠 합거를 당해버려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나가거나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직장 변동이 생길 수 있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업종을 바꾸신다거나 그런 게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남편과의 관계가 불안정해지거나 남자친구와의 미래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신강한 음, 분들께는 좀더그 영향력이 강해집니다. 그럼 신약한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신약이 뭐였죠? 여기서 금과 수기운이 약한 분들이죠. 가을과 겨울 기운이 약한 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번 달에 좋은 흐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구간인 이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양수인 임수가 개수의 입장을 방해를 하는 상황이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기는 받으실 텐데 신약한 분들께는 오히려 더 튼튼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로 들어올 겁니다. 경금이 이제 강해진다는 거니까 문서운, 부동산이라든가 문서운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취득할 수가 있고 예, 여름에 태어나셨다거나 불이 세력이 많아서 개수일간의 힘 자체가 약한 분들에게는 더 좋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부서이동이 갑자기 생겨서 생각지도 않게 계속 괴롭혀던 상사가 떠나거나 방해가 됐던 요소들이 빠져서 편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각일간별로 이번 경자월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음, 양력으로는 이제 12월 초부터 1월 초까지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요 기간 잘 보셔서 12월 7일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1월 5일에 끝나는 이 흐름 잘 대입하셔서 여러분들께 적절하게 운세 방송에 몫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식상에는 도움이 안 되고 또 재성을 극하는 부분이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재성이 많아서, 화기운이 많아서 힘드셨던 분들께는 오히려 이제 발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예요. 재해석법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오른쪽에 밑으로 가는 화살표 클릭하셔서 상담 신청 정독하신 후에 메시지만 꼭 남겨주십시오.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도깨비불 또. 다음 월별 운세 잘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